안녕하세요 쏘야드입니다 오늘은 베란다 정원에 많은 분들이 지금 겨울에 동백을 사시고 또 동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베란다 정원에 동백 곳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은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어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그 소품이 있어야 되겠죠 어 저는 항아리 뚜껑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다리에 무릎 여기까지 옵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를 먼저 기본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 여기가 중심이 되고 쪽 사이즈가 중심이 되면서 나머지가 장식이 되는 느낌일 거예요 자그 다음은 너와라고 하는 건데 그뭐 지붕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온돌에 들어가는 그런 어, 돌 조각이라고 하네요 이넓적한 돌을 여기다가 배치할게요 귀여운 하초는 운영 동백이라고 하고 핑크빛 꽃잎이 매우 인상적인하입예요 동백, 다음은 블랙 매직 동백, 그리고 붉은색 꽃이 더 핏해져 이렇 캐피치를 해줍니다. 어, 동백꽃은. 꽃 자체가 매우 화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품으로 놓아주시는게 좋고 풍경은 아직 저희가 어 아직까지는 해답을 못 찾았어요 왜냐면은 이파리가 크고 나무 자체도 원래 뭐 최대 9m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공간 안에 자연을 재현하는 그 풍경에 많이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품 자체로 예술작품처럼 하나하나씩 감상할 수 있게끔 심플하면서도 그리고 단순하게 꾸며주시면 될것 같네요. 여러분들도 올 겨울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동 위, 저까지 화려한 동백 보시면서 어 겨울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.